기술창업론 기술창업 준비하기 두 번째 시간 창업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검증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과 목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학습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제품, 서비스, 시장의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과 조직, 재무적 실현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발견한 창업 기회가 과연 아, 시장의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래서 시장, 시장의 실현 가능성을 좀더 어, 정확하게 좀 어, 검토하는 음, 그런 음, 내용들을 저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창업 아이디어에서 창업 기회를 발견할 때는 물론 이제 시장 가능성을 살펴보죠 근데 그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본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대충 아, 이 정도는 가능하겠다 해서 창업 기회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말 시장이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있느냐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또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만이 사실은 아주 체계적인 그 시장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이후에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진행을 하는 거고, 없다면 사실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재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창업 기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어, 이 시장의 실현 시장 가능성을 검토할 건지 분석할 건지 그런 내용들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현 가능성은 이제 창업 기회에 어떤 feasibility, 실현 가능성을 의미하고요. 사업에 정확한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또 창업가의 개인적인 비전과 사업 목표, 충족 여부들을 의미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창업 기회 발견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봤듯이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것이 과연 이제 시장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창업 기회를 이제 탐가 했죠 이건 이제 예비 분석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 창업 기회 어느 정도 시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창업 기회에 대해서 어, 보다 이제 구체적인 시장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건 그 예를 든다면 이제 분석 단계에서는 시장성이 있는지 정말 기술성이 있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창업자의 창업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시장 측면과 재무적 측면과 사업 역량 측면에서 이것이 과연 이제 시장의 매력도가 있는지 또는 예부 역량은 충분한 건지를 이제 검토를 해서 네 가지 영역이 다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제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제 스타트업, 창업에 준비를 해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세 가지 영역 중에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면, 창업 아이디어, 다시 이제 이렇게 원점으로 가서, 창업 아이디어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는 것들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계의 실현 가능성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즉 제품과 서비스 측면,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 측면, 재무적 측면, 또 시장 측면에서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각각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또는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볼 때, 제일 먼저 고객이 제품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하고 있는가까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실 이제 원점에서부터 다시, 에, 아이디어를 갖다 점검을 해야 되고, 만에 하나, 아, 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 느끼는데, 아주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다. 뭐 그런 경우도 뭐 어떻게 보면 진행은 창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에, 보시다시피 이제 제품을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마케팅에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좀 낮다. 그래서 결론은 고객이 해당 제품 서비스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느끼는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 이 제품 서비스의 요성을 느끼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객한테 어떤 이 가치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고객 가치, 즉 고객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에, 대표적인 사례가 이 고객 중심 서비스 즉 고객이 필요한 강력하게 원하는 것을 제공해서 어 이제 사업에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할부 판매 방식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뭐 3개월 6개월 아니면 12, 12개월 이렇게 나눠서 이제 구매하는 할부 판매 방식인데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이러스 메코믹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개발한 것은 뭐냐면 농기계를 발명했어요. 또 네. 농기계를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농기계를 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기, 수확을 아주 쉽게 해주는 농기계를 쭉그 밭에 밀고 나오면 자동으로 이제 이 곡식들이 수거되는 이런 이제 기계를 개발을 했는데 이 굉장히 이 성능은 좋은데 이 농부들은 농부들의 문제가 뭐냐면. 구입을 못 해요. 왜? 가격 때문에. 가격이 비싸니까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가 저조했어요. 자, 그때 이제 메코믹이 창안한 것이 뭐냐면 할부 판매 방식을 창안했습니다. 그래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농부들한테 구매를 쉽게 할수 있는 이런 가치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이 농기계가 농기계 판매가 굉장히 이제 확산 증가하는 그런 이제 큰 사업적인 성과를 거뒀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냐 창업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본 기계의 새로운 기술이잖아요 이것 자체보다는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고객이 제품 서비스를 필요한가 했을 때 나는 과연 이 고객들이 어떤 고객이 필요한 어떤 가치를 내가 줄 거냐 즉 매콤익은 이 이농기계에의 새로운 가치를 준게 아니고 할부 구입할 수 있는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가치를 준 거죠.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 이 과연 진정 농부들이 원하는 건 뭐냐? 저렴하게 저렴하게보다는 이제 음, 그 부담 없이 구입을 할수 있는 그런 가치를 원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가치자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 여기서 얘기는 이제 생산까지 포함해서 어떤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정말 그 수요에 맞게 생산을 해서 적시적소에 이렇게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유통이나 마케팅 이런 게좀돼 있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실현 가능성의 체크, 체크 포인트입니다. 그세 번째는 제품 서비스의 수명이 영구적인가 즉 뭐냐 단기간에 사라지지 않고 구식이 되지도 않고 유행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그래서 지속가능한 수요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짧은 수명을 가진 제품을 팔 계획인 경우에는 사실 이게 뭐 짧은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수명이 짧다 어, 그렇다고 러면 이제 지속가능성이 문제가 되겠죠 에, 그래서 만약에 그래도 라이프사이 짧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속적인 혁신이나 스피너프 등을 통해서 구식이 된 제품을 지속적으로 대체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데 사실 굉장히 어렵죠 보죠 그렇죠? 스타트업 같은 경우 기술 창업 스타트업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라이프 사이클이 좀긴 이런 제품들이 훨씬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권 기술 창업이기 때문에 이 지식재산권 등을 통해서 이제 기술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또 굉장히 점검을 해 봐야 되는데 특허라든지 상품 저작권 같은 지식 재산권을 통해서 경쟁사로부터 제품 서비스 보호를 받는,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쿠키, 큐키죠? 큐키라는 사례인데 이번에 한 이제 창업 아이디어를 이제 기술로 전환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그 특허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어 이제 그 제품 개발에 성공한 그런 사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업무상 스마트폰을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오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어 이제 시간당비 오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다 보니까 이 퀵이라는 아이 서비스 앱을 이제 만들어서 적용해서 오타를 이제 자동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예, 그렇다 보면 이것을 뭐 다른 기업들이 어 이제 모방을 할수 있겠죠. 예, 그래서 어, 이제 퀵케 같은 경우는 이제 특허로 김미철 대표가 퀵케의 특허를 출원해서 그것을 이제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이와 같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확장 가능성이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추가적인 제품, 서비스 등과 새로운 제품, 서비스 라인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이런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으면 다른 제품과 서비스하고 이렇게 이게 융합을 해서 또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리스크가 있는가를 또 봐야, 살펴봐야 됩니다. 아무리 제품과 서비스가 좋아도 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된다, 정부의 규제에 저촉이 된다 하는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창업 아이디어도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만한 위험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요 같은 그래서 앞에서 봤던 제품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래서 고객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게 과연 제 1부터 5까지 어느 정도인지 또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무한한 생명을 갖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독창적이 보호할 수 있는지 규제가 되지 않는지 또는 뭐 라인에 대한 잠재적 확장 가능성이 있고 법적 책임에 대한 위험이 없다 요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한번 셀프 체킹을 해보고 하면은 아 제품 서비스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 그 정도 파악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하는 이런 그 실현 가능성 체크는 아주 포, 아주 정교하고 아주 심화되고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좀 초기에 에 어떻게 보면 가볍게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체크해보시면 제품 서비스 측면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를 파악할 수있고 최소한 한 이, 이 100점 만점이면 80점 이상이 되어야 되겠죠 4점 이상이 좀 나와야 제품 서비스 측면에서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의, 세 번째는 시장의 실현 가능성인데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과연 시장이 있느냐 제품 서비스 측면에서는 뭐 괜찮은데 과연 이것을 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시장은 어느 정도, 어 규모고, 앞으로 성장은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시장의 실현 시장 가능성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검토 사항은 이제 시장 환경을 분석해 봐야 되고요. 그냥 시장 구조를 분석해 봐요. 시장 규모를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환경 분석은 그, 고객에 관련된 사항들이죠.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뭐 문화적, 경제적, 정보 환경, 기술 환경 등등의 앞에서 봤던 어떤 패스트 분석하고 굉장히 좀 일맥상통하고요. 시장 구조는 이제 산업, 음, 그다음에 고객, 그다음에 경쟁, 특히 이제 경쟁사 분석 이제 들어가죠. 모든 아이템에 다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엄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이게 치열한지 예, 그런 것들을 좀 시장 구조 분석에서 살펴야 되고 규모에서는 이제 목표 시장이 어느 정도 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즉 사이즈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 이 시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구분이 되는데 1차 자료는 여기 보다시피 이제 어 이차 아, 자료 이차 그러니까 자료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정부 간행문을 통계자료, 서적, 인증의 세컨더리 데이터, 이렇게 표현하죠. 직접 조사한 자, 자료가 있죠.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2차 자료를 통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살펴보고요. 보다 시작에 대한 정밀한 또는 뭐 심층적인 이런 분석을 위해서는 이제 1차 자료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터뷰를 한다든지 전화면접을 한다든지 또뭐 관찰을 한다든지 그래서 직접 사람과 대면을 하고 또 전화상으로 하고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1차 자료 그래서 그 2차 자료와 1차 자료를 통해서 사실은 시장의 시장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의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는 실제 시장 파악 및 구체적 규모 측정이 가능한가 이걸 먼저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과 고객입니다 그죠? 그 많은 기술 기반 벤처 기업이 이제 사실 음 좋은 제품과 기술을 개발했지만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소멸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과 고객 이제 정말 어느 정도냐 파기 가능한지, 그다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이게 측정이 가능한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쟁사 또는 경쟁 제품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지. 그 약점이 있다면 뭐 그다음에 약점이 있다면 그 경쟁사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어, 극복하거나 그 약점보다 더 약점을 갖다가 정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아이디어를 이제 발전시키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면에선두 가지 파악, 직접 또는 경쟁사 정보악 한지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제 유통채널이 존재하는지 네, 유통채널이 이제 어그 제품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죠. 그래서 유통 채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사실 판매할 수 있는 고객과 한 고객한테 내 제품과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경로가 부족하다면 판매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통 채널 존재하고 이걸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고객들이 자주 구매할 수 있는가 1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죠 자주 구매하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구매하는 고객들이 그런 이제 제품과 서비스인지 또 그런 고객들이 있는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슈가 될 만한 흥미로운 아이디어인지 정말 이게 한물간 또 유행에 뒤쳐진 뭐 어떤 이 제품을 내놔서도 뭐 그냥 별로 관심을 안는안 갖는 뭐 이런 아이디어 제품은 굉장히 외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정말 최근에 어떤 트렌드에 맞는 굉장히 흥미로운 이슈가 될 만한 아이디어인지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 시장의 실현 가능성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조직 재무적 실현 가능성인데요 어~ 이제 이거는 조직의 실현 가능성은 이제 아무래도 이와 같은 제품과 서비스 또 시장도 있지만 이 제품과 서비스를 정말 수행할 만한 조직의 역량이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창업자의 창업 수행 능력과 적합성 평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적성과 자질 경험 및 지식 그다음에 업무 수행 능력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되는데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요 어, 체크리스트입니다. 체크리스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예, 네 가지,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 번, 어, 핵심 구성원이 있는지, 시장화된 이해도없이 해당 모 사회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 번, 체크해 보면, 조직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적 실현 가능성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어, 이 제품과 서비스 판매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 즉 예상되는 매출액과 제품을 판매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또 투입되는 비용을 추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을 낼수 있을지 분석을 해야 봐 되겠죠. 자, 수익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험 어, 강사 이제 체크트입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용을 먼저 추정을 해야 되는데, 비용은 크게 보면 저기 보다시피 제조원가. 그래서 뭐 제, 제조업 같은 경우 그죠 제조업과 재료비라든지 뭐농무비 제조 경비 이런 것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판매비와 이제 일반관리비가 그다음 비용 중요한 비용이죠 그래서 인건비 대표적인 인건비 또뭐 복리후생비 또 소품비 여비 교통 등등 교육 훈련비 잡비 등등 이제 홍보비 뭐 이런 마케팅비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의 비용 해서 이제 부채가 있는 경우에 지급 이자라든지 또 연구 개발비라든지또뭐 개업비 등등등 그 영업 외적인 어떤 비용 뭐두 이제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느 어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평가할 때는 이제 비용 추정을 이렇게 해서 앞에서 설명된 대로 그런 비용 추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추정을 하죠. 그러면 이제 수익 추정. 수익 추정은 결국 이제 매출 빼기 비용이죠 그래서 수익 추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정이 되면, 이, 과연 이 수익이, 어, 과연 이제 좀, 어, 뭐 양호한 건지, 아,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겠다든지, 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무적으로 과연 이제 실험 가능성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금, 그 중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수익성 측정도 있지만, 뭐냐면, 사업 수행에 소외된 자금, 자금을 지식에 조달할 수 있는가. 아무도 창업에서 이제 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자금, 내 자, 나의 자본도 있고, 타인 자본도 있고, 뭐, 정부 자본도 있죠. 등등에, 또 엔젤 등등. 그래서, 이 초기 창업가한테 자금 지원한 개인과 기관들이 이제, 보면은 뭐 자금 해수 추가면 충분한 이익을 기대하기 때문에 과연 이들의 그 기대를 만족시키면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수 있는지 하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환정을 판단을 해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아이디어를 통한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공적 아이디어는 잠재적 고객에게 첫 번째 마케팅 비용을 들인 후에 지속적인 수익 흐름을 만드는 그런 이제 특성이 있죠. 그래서 한 번의 거래를 통해서 단발적인 수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고객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아이디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은 높은 편이니까 해서 어 매출 그로스 마진이죠. 이건 뭐냐면, 이제, 총소득 혹은 매출총이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직접 원재자면 노동 비용을 지불한 이후 남은 금액을 말,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총이, 매출 대비 과연 이익, 이익이 이제 어느 정도 남느냐. 20%가 남는지, 30%가 남는지.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급적 매출총이익이 높은 것이 굉장히 좋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재무적 시장 가능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대로 자금 조달이 쉬운지, 매출원이 지속인지, 돈은 판매 전에 회수가 될수 있는지, 뭐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유지하기가 쉬운지, 재고품 수비을 제일 신뢰할 수 있는지, 매출 초행이 100%다, 법적 문제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재무적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어, 체킹을 해보면, 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어, 실현 가능성 이제 체크리스트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이제 약식으로 사실은 이제 실현 가능성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제 네 가지 에, 그 분야의 에, 실현 가능성을 체크했습니다. 그래서 제품, 예, 제품과, 아, 저안 써지나요? 제품과 서비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그 다음에 조직, 마지막으로 재무적. 그래서 체크리스트 해보고 어바웃 어느 정도 한 80점 이상이 나와야 사실은 음 어느 정도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80점 이상이 나오면 그 다음 단계 진행을 하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한 분야라도 뭐 80점이 안 된다. 뭐 재무적 실현 가능성이 이제 낮더라.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아이디어를 재검토하거나 또 재무적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창업 기회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방법, 어떻게 하면 약식 방법입니다. 약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어, 실현 가능성을 좀 체계적으로 또 쉽게 측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었다면 스타트 버튼을 클릭하세요.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창업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 딸의 책가방에 담겨 있는 종이 알림장을 모바일로 바꿀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해서 국내 14,000개, 약 전체의 한 28%에 해당되는 영유아 보육기관과 제외해서 어,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일본,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등 7개국에서도 사용 중인 모바일 알림장 서비스 기업 키즈노트가 있습니다 아, 이 기업은 이제 창업 3개월 만에 K-큐브 벤처스로부터 초기 3억 원 후속 5억 원을 투자 받았으며 2015년 1월 다음 카카오에 인수되었습니다 아, 키즈노트는 음,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창업 사업화 지원 즉 팁스라고 그러죠 아, 팁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5억 원의 자금을 유치해서 큰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창업론 여섯 번째 시간 창업 아이디어 실현 가능성 검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디어 보호와 지식재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